이 말은 알겠어? 근데. 훔치는 사람만 알겠어? 어. 정확히는 모르겠어. 정확히 <웃음> 몰라? 이거 뭐야? 뒤에 는뒤 O 오는. 뒤에 오는. 뒤에 오는. 뒤에 오는. 자, 봐 요게, 요게, 지금 뭐니? 여기가 뭐냐, 되야 슬폰 케이스잖아. 그제 사물이지? 네. 얘예 가지고 이거를 뒤에 이어주라그랬지 네. 꾸며주라는 얘기야. 네. 형태 변화시키라는 얘기야. 형태 변화는 이것만 시키면 됩니다. 왜? 이거 꾸며줄 때 뭐가 필요하냐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여기 꾸며주는 이 부분을 이제 후치수식어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후치수식어를 어떻게 쓰냐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네. 동사처럼 보이는 놈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어요. 얘를 바꾸는 방법 자, 첫번째 투메이크로 바꿀 수도 있다 두번째 메이킴으로 바꿀 수도 있다 요거는 능동진행의 의미가 들어가야 되고 요거는 네. 요거는 어, 능동미래의 의미가 들어가면 되고 네. 지금 개념 설명하는 거야 만약에 이거 PP는 메이드죠 요거는 네. 뭐냐면 수동완료의 의미가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자 지금 능동미래 능동진행 수동완료라는 표현을 썼다는 얘기는 해석값이 나온다는 얘기에요. 네. 그치. 그래서 만들. 딱 붙여 놔요. 네. 요거는 만드는, 네. 만들고 있는, 만드는 능동지네. 요거는 뭐야? 만들어진 제작표. 네. 맞지? 네. 만들어진 제작표. 끝. 이런 식으로 이용해 주는 거야, 이거를. 그럼 봐봐. 여기 지금 내가 사물이라고 미리 만들었잖아. 사물이 뭘 만들겠니? 못 만들지, 만들어진 거지. 네. 그래서 PP 써준다고요 그럼 어떻게 써준대요? 뭘로 만들어져요? 목재로 만들어지니까, 그치? PP. 그러니까 결국 이두 개의 관계를 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예하고 네. 예하고의 관계가 중요하다. 자, 그래서 다시 여기 명사 나왔을 때이 명사를 꾸며주는 게좀 아까 얘기했듯이 다 동사에서 나온 거. 어차피 투부정사냐, 아니면 너냐? ING냐 아니면 뭐냐 동사 ED 또는 PP 네. 이렇게 보는 거는 바로 요 개념입니다 그렇지? 두 개의 관계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순식간에 빨리 잡아내는 방법 중 하나는 얘를 주워놓고 얘를 얼른 동사로 나와서 아까 얘기했듯이 행위로 할수 있으면 할수 있으면 얘는 둘 중에 하나야 뭘까? 그렇지? 동사 아니면 ING가 되는 거야 네. 근데 만약에 앞에 있는 게이동자의 행위를 못해, 못하면 그때는 100% 뭐가 되는 거야? PP. 응.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케이스가, 휴대폰 그래. 케이스가 만들어? 아니지. 못 만들지. 만들었지. 그래서 이게 받아온 거야. 응. 이해됐어? 그럼 여기도. 자, 그림은 그림을 보고 있는데요. 그림을 보고 있는데 친구가 그림 그리겠죠? 는 그래, 그게 친구에서 그려죠 그 여기 지금 동사의 형태를 어 나타내고 있는 건 페인트밖에 없어요. 얘를 이따위로 고치면 된다는 알겠어? 투정사. 네. 그러면 투페인트 투메이킹 아 투페인트메이킹 아니 아메이킹 안에. 페인팅 아니면 페인티드로 바꿔줘야돼자 네. 그런데 얘 꾸며준 거지? 음. 얘하고의 관계가 뭐냐? 더 피처, 그림.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이지? 네. 음. 그러면 피처 사물이 페인트 그림을 그려. 아니. 못 그리죠. 네. 그러면 100% 수동 p a i n t 누가 어, 어. 친구가. 바이도 있네. 바이 이 뭐라고 하면 돼? 그에 라고하면 음. 되지. 네. 친구에 의해서 그려진. 음. 됐어요. 이제 네. 100% 이해하시고 요 관계 놓치면 안 된다. 오케이 오케이. 아수식 집단으로 우리는 요거를 뭐 앞에 있는 명사나 명사. 주로 이제 명사 나오니까. 네. 그래. 여기 이제 여기 또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숨겨진 비밀이도 뭐냐면 이 사이에 사실은 이런 거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뭐아가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주격 관계 이런 것들이 또 숨겨져 있다라고 봐도 써요. 네. 그래. 여기 뭐가? 위치 위치 뭐지 생각했어요. 여기는 뭐가? 현대니까 꼭 oh. 퀴치 이즈가 생겼되서 내리지나 히치 맞지? 네. 됐어자 네. 그다음 세 번째 거 그녀는 살았습니다 오 어떻게 살아왔어요? 인조리 이건 상처를 갖고 살아왔단 말이야 네. 부상 어? 네. 근데 자 요것도 사람의 사분이야 사분 아 뭐죠? 부상이잖아요 인조리 어? 네. 부상이나 상처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동사 도쓸수있니까이거에 없네 거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달네 그죠? 어. 그럼 뭐야? 코스트 아, 어. 부상이 뭘 일으키니? 해결하니? 못하잖아. 커버 뭐에 의해서요? 바이자여기그 어, 사고에 의해. 그서그 사고에 의해서 야기된 그 부상이죠. 구상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는 뜻이 완전 이해했어? 네.